네가 꼬리 밀린 거 아니야? 아니야? 뭐라고못 들은 척 하지 말고. 야, 막내야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물좀 떠. 간다, <목소리> 간다.